안녕하세요. 제가 주식하게 된 계기는 형이 있는데 형이 주식으로 5억 가량을 날리는 걸 보고 멍청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하면 잘될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식 주자도 모르고 시작하였습니다. 주식 간단하잖아요.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요. 하지만 주식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처음 초기 자본은 1,300만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제 주변에서 들리는 좋다는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수하였습니다. 매수도 무조건 몰빵으로 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통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손실 보고는 못 팔겠더군요. 무조건 기다렸습니다.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몇달 후에 야 지쳐서 반토막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형 보고 멍청하다고 했는데 미안했습니다. 형은 제가 반토막에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보더니 웃더군요. 저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식 공부라는 것이 급등주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조건 급등주였습니다. 점상 한가가는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점 상한가에서 풀렸을 때에도 일단 매수하여 봅니다. 개미 뒷발채기에 바퀴벌레 기절시키고 700만원 가까이 수익을 보았습니다. 이제 원금 가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되는구나. 자신감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제는 급등주 급락주만 매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름 공부도 하고 신경도 쓰면서 하는데 이젠 죽어도 안됩니다. 왜일까? 공부를 쌍코 피터져가며 하는데도 계속된 패배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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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그런데 다음달 그 다음달도 계속 손실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주식할 여력이 안되었습니다 재정상태가 바닥입니다 식구들은 물론 친구들도 내가 전화하면 겉부터 먹습니다 그놈의 돈이 뭔지 먹고는 살아야 하니 매매는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는 알바하러 다닙니다 저는 제 성격을 잘 압니다 한번 빠지면 끝장을 보려하는게 문제이지요 주식시장이 좋던 안좋던 위아래 폭의 상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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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1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왠지 마음이 편합니다. 최근에 고수들 종자 돈이 생각외로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도 그건 수많은 지륵당 속을 뒹굴고 뒹굴다. 총알 부족으로 인해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느낌, 감각, 아주 작은 깨달음 등을 얻어 제기의 틀을 마련해 볼수 있는 돈이 100만원 안팎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고수는 자기가 고수인 줄을 모르며 항상 겸허하며 반성하고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두번 실수 안하려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고수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속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주식 시작하는 날 지옥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실패담을 적습니다. 내 나이 아직 팔팔한 28세입니다. 주식이란 놈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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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전문직이라 작년 연봉 7천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수익의 폭이 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지요. 주식이란 것을 알게 됐을 때 처음 양봉과 은봉을 보며 흥미가 생겼습니다. 누구나가 처음에 그렇듯 100만원 투자해서, 원, 원 투자해서 1% 벌면 1만원, 1 천만원 투자해서 1% 벌면 10만원, 1억 투자해서 1% 벌면 100만원, 이런 식의 간단하고도 명료한 산술 방식으로 주식을 너무 간단하게 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여윳돈 2천만원 정도 있던 나에게 그래도 500만원 투자하자 생각하였습니다. 먹거짓것 이르면 한달 월급 못 받았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런 사고방식이 큰 화를 부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는 물론이요 종지가 뭔지 코지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이 종목 저 종목 단타를 치며 조금씩 조금씩 원금을 까먹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중 대림수산, 기록주식의 까막눈이지만, 빨간색 봉이 길쭉하게 올라가는 것이, 거래량을 봐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오후 그래 이놈 갈것 같다. 미수몰빵, 그날 기억으로 장중 최고점에 매수하였습니다. 어찌된 게 사자마자 출렁거리더니 장마감 10분쯤 남겨뒀나약 5% 정도 차트 모양이 절벽과 같이 푹 꺼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루아침에 수십만원을 날아가 버렸네요. 손절매란 것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처음 미수몰빵할 때 생각한 것이 그래 뭐 날려봤자 500만원 원금만 날리면 되거지 생각했습니다. 미수몰빵한 금액이 1200정도니 30에서 40% 내려가 봐야 원금 깡통되는 것뿐 아니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대림수사는 자본잠식 50%이라는 이유로 장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공시가 나오며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아플사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한달동안 거래정지가 되더군요 여기저기 대충 알아보니 줄한가 맞을거라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초조함으로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거래가 재개되는 날 거래량이 없이 하한가의 물량만 쌓인 채점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처음 거래 한날 수십만원을 단0분만에 잃은 것도 억울한데 한달을 기다린 대가가 저만가 였습니다 당시 대림수산 1만 2천원 이상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루 한가 맞으니 미수몰빵 총금에 1,200만원 중 180만원 가량이 빠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원금은 날려도 된다는 생각이 결국 언금뿐만 아니라 끼까지 짊어지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저마한가를 맞았습니다. 1만 2천원 가량 하던 주식이 7천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며칠째 저마한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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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정지되던 날한달 동안 미수금은 채워 넣었습니다. 그날 손실 아마 200만원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리고는 대림수산을 쳐다도 안 봤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반등하다 다시 하락하여 3천원대까지 내려간 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장난삼아 500만원으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 1년 동안 모아둔 돈 2천만원을 모두 까먹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계좌가 되었고 그렇게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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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좋아해 현찰 박치기로 중형차를 뽑았고 튜닝을 좋아해 자동차 개조에 수백만원을 사슴없이 쓰던 아였는데 이제는 담비값조차 걱정할 정도라니 결국 소액으로 투자를 반복하고 복습하고 실습하다 보니 아주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전에 완전 미친 짓을 했구나 사실 그때 종지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난 엉금이 미수몰빵까지 하였고 그것도 공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주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별로 없어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모의 투자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연습을 계속하고 있고 입상도 하여 실전 계조권도 부여받아 운영해보았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한순간의 섣부른 판단과 욕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초래할 줄은 정말 몰라서지요 이젠 나도 주식쟁이인가 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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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다행이지. 빚은 없잖아. 요즘 예전만큼 일도 안되지만 밥은 안품잖아하고요 안 2천만원. 아직 껏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냐. 이렇게 맘속으로 외치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번에는 100만원으로 다시 도전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이든 1 0 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1억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요. 1 0 0만원으로 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긴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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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가던 일조차 갑자기 바닥을 기고 있고요. 매월 수백만원에서 기천만원은 벌었던 내가 지금은 몸도 마음도 모두 상한 채 지옥의 늑구덩이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용도는 10만원입니다. 그야말로 담배값밖에 없네요. 주식을 알고나서부터는 힘이 듭니다. 먼 훗날 웃고 있을 그날을 회상하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